입춘 시즌이죠. 입춘은 어느 하루지만 어, 그때 입춘문을 붙여놓고서는 계속 그것을 1년 내내 붙여놔도 되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써있으면 그걸 평생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었 그렇기 때문에 입춘문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입 설립자죠. 옛날에 설립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사람이 요거는 원래 사람 대자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죠 땅 위에 이게 설립자예요 이것이 지금은 이런 것이 된 것이고 봄춘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뿌리고 여기는 줄기 윗부분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대지에그서쫙 자라나는 모습. 그 다음에, 큰대 자. 이거죠, 뭐.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크다는 감각은 사실 사람이 여러모로 써먹는 감각인 거죠. 그 다음에, 길 자는, 길하다는 것은, 뭐, 옛날 글자 보면 재밌어요. 갑골문 시대의 글자입니다. 화살표죠? 그리고, 어느, 틀에서, 어느 틀에서 위로 그 틀을 깨고 혁신되는 모습 이게 바로 기한 겁니다 참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죠 입춘대길이 대표적이지만 그옆에또 쓰죠 건양다경이라고 그래서 건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인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게 무슨 자냐 요거는 손인데 항상 또우자는 손입니다. 근데 여기 뭘 들고 있네요. 손으로 들고 있는 건 이건 붓입니다. 사실은. 붓이나 끌. 그래서 이것이 분율자인데 그 붓으로 이런 걸 쓰는 것도 하나의 건인 거예요. 건강한 것이고 건설하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덕. 옛날에 언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양, 볕 양자, 볕이란 건 태양이죠. 네, 이게 태양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이제 태양에 살고 있는 삼조고 어, 금까마귀를 표현한다라는 설도 있고. 자, 이게 태양 양자의 고대 모습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다짜서 볼게요. 다경, 마늘 다짜죠. 저녁석자 두 개. 저녁과 저녁. 자, 그래서 몇밤 자면 우리 뭐 어디 가? 뭐 하는 애들이 물어볼 때 그런 걸 물어보죠. 마늘 뱃 자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마지막 글자. 경 자. 경사. 경사라는 게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경사는, 여기 이제 사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슴 뿌리고, 이 몸인데, 사슴을 고기를 다 이제, 제사 때 먹기도 하고, 경사 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슴고기를 생각하면 마음심 자예요. 기분이 좋아지죠. 즉, 경축할 만한 뭔가 일이 있는 것이죠. 자식이 장원급제 됐다든지, 관직에 오르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입춘을 쓸때 바로 그 감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채, 이에서채, 해서채, 행서체들은그 감성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서나 갑골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때 그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듯이 봄이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이에요 큰대자도 마찬가지 길할 길자도 마찬가지 태양양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글씨를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입춘이라는 것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시작 두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동시 그 다음에 입춘. 이때부터 차가운 기운은 물러가기 시작하고 따뜻한 기운이 팽창하기 시작해요. 특히 입춘을 기하면 강력해지죠.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등등이 있을 때도 이런 입춘이 다가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상서로운 수직인 거예요. 온도와 그런 열기가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도, 건강도.